안녕하세요. 개꼬입니다. 새벽에 찍는 영상 일기. <웃음> 원래 음한 5시간 전에 찍었어야 되는 영상인데. <웃음> <웃음> 어제 일기. 오늘 새벽 일기로 대체되었다. 또 불만이 있어요? 어, 2000 19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이지요 원래는, 어제 썼어야 되는데 엊그제 일을 어제 썼어야 되는데 못쓴 거네? 어... 엊그제 뭐, 별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어, 온, 어제는 이제 갑자기 쉬는 날이라 어, 쉬라 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게 있는데 그냥 해야겠어 어. 재밌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얘기를 해야겠어 <웃음> 무슨 얘기냐 음...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음... 출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가 날 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버스 타고 내리고, 이제, 신호등 건널 때, 무조건 좌우를 살피거든요? 어, 좌측, 어, 그, 방향이, 제가 가는 방향으로, 그, 좌측에서는 차가 안올 거는 확실히, 하지만은, 어, <웃음> 좌측 보는 사람이 없죠? 솔직히, 어, 그, 얘기를 해서. 왜냐면은, 아, 아, 그, 좌측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뭐라 해야돼? 그...차가 이제... 우측에서 좌측...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방향으로 있다면 이제... 좌측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나 0.1%의 마음으로도 좌측을 본단 말이에요 에? 정신병자가 역주행 할수 있을 수도 있잖아 <웃음> 어? 요즘에 얼마나... 어? 정신병자들 많은 줄 알아요? 아니 제정신인데도 차를 잘못 주행해서 역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 어, 술 먹고 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연 히 차가 안 오는 방향으로도 그쪽으로 봐야 돼 음. 아무튼 그쪽으로 오는 방향 때문에 어, 방향에 차가 와서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웃음> 어... 분명히 빨간불이었어 어... 자동차는 빨간불이면 서 사야되고 어... 보행신호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사람들이 건너야되는 신호였는데 우측에서 소형 자동차가 전석전질이라고 막 오는거야 미친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는거야 어? 그래가지고 우주기 이제, 애기 유모차를 이제 끌고 나온 아주머니가 계셨어 어? 젊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안 보는 거야 우측을! 곧 내가 딱그 보는 방향으로 딱 차가 미친 잔석 잔진이다! 하고 딱 오는데 안 보는 거야! 우측을 안 살피는 거야 그냥 건널 생각하는 게 내가 갑자기 어! 바! 바! 어 바! 어 바! 어 바! 어 바! 이래서 미친 병신처럼 <웃음> 어 봐. 부부부. 어 봐. 이랬어 진짜 실제로. 차가 오니까 차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가 미친 듯이 오니까 봐봐어부 봐. 부뭐 병신. 이렇게 막 나도 막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날 보는 거야. 안 건너고. 쌩! 지나가 미친 차가. 미친 자 아니야 진짜. 어 그냥 그쌩 지나도 가더라고. 그 이제 앞에 건널목 사람들 이제 건 이제 거의 막반 정도 건너는데 그 차가 쌩 지나가서 사람들 놀래 가지고 막어막 날아올라마 할머니 포즈처럼 막막 손을 핸접 해 가지고 막 릴러 릴러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차하면서 막 하더니 이제 와, 미친. 다들 놀라 가지고. 술먹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가더라고 어? 그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그... 종이 있어 차종이 약간 좀 작은 거야 소용차였는데 이름 까먹었다 그때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무슨 차인지 사진 같은 거올려줍니아 그건 뭐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 하고 오늘 영화가 개봉하는데요 어, 혹시 나랑 취향맞는 사람이 있을까봐 어. <웃음> 궁금했어 궁금해졌어 이게 내가 지금 영화 뭐 볼지 볼 생각이 있는지 이거 리스트가 있거든 이거를 얘기를 해줄게 자, 호, 그 장르랑 줄거리를 살짝살짝 얘기해줄게요 이제, 오늘, 5월 16일이거든요. 어, 오늘, 5월 16일을 개봉하는 서스페리아, 틸다스 어, 이튼, 클로이 모레츠, 기타 등등 배우들이, 어, 다양한 배우들이,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어, 호러 영화입니다, 호러. 어, 정확히는 이제, 지오라? 지오라, 지오라 맞나? 라는 장르의 이제, 호러 영화인데, 어,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오고, 무서운 장면도 나오.. 무섭다기보다는 잔인한 장면이 나올거야 어, 되게 기괴하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거야 잔인한 음. 장면도 나올거고 어. 약간 좀 야기도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뭐 29금 영화라고 어 개오바 세바 어. 에바 1호기 2호기 출격하는 소리하고 앉았죠? 어. <웃음> 뭐 유튜버 리뷰어들도 이거 안 무섭다 하는 사람들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영화 홍보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음 어, 개소리 집어치고 어. 나한테 무서운 건 없어 어 혹여나 점프스케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아 그런 영화인가? 시각적 청 청각적 충격이 이제 좀 많은 영화라 그랬어요 음 <웃음> 대충 줄거리는 이제 어 춤을 배우러 주인공이 어느 춤.. 강.. 강.. 그뭐춤 가르쳐준 그 기숙사로 왔는데 이제 춤을 이제 배우면서 생기는 어 여러가지 해프닝들 응 그런것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5월 23일 브라이트 번 어, 국내 개봉명은 더보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더보이라는 호러영화가 있어요 그거랑 겹칠텐데 차라리 브라이트폰 그리고 뭐 부제목에 더보이를 붙이던가 해야지 이거 국내... 이거... 어... 스크린 이거 관련하 얘기를 진짜 이해가 안가 이거 제목을 이, 이따구로 짓는 거 보면은 그 더보이 검색하면은 옛날 영화가 먼저 나옵니다 <웃음> 이것도 호러에요. 음. 브라이트 번. 원, 원제명이 브라이트 번이고, 국내명이 더보이, 5월 23일 개봉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거에요. 보통 슈퍼맨이, 나쁜 슈퍼맨이 이제 세상에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나쁜 슈퍼맨도 아니고, 아주 그냥 잔악무도, 무도한, 어, 어릴 때부터 사람을 그냥 씹어 죽이는, 어, 애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지 어 그런 애를 이제 목격하러 가는 거야 어, 내용은 요어 벌써 다내 예, 얘기를 했죠 어 슈퍼맨 처럼 우주에서 어 갑자기 딱 나타나 가지고 비행선 타고 딱 나타났는데 불임이었던 부부가 농장에서 이제 그 애를 주서 키우는데 그 애가 음 점차 갈면 갈수록 어 점점 어 미친 듯한 능력과 어, 하늘도 날아다니고 사람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겠죠? 어.. 생에에한한경심그어그런게 없이 그냥 <웃음> 아주 그냥 그냥 그냥 듯이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런그화어브라이그 번. 어그리고 5월 29일 음. 이전까그 이제 해외작들입니다 해야그그리고이번에 해외 얘기하는거는 국내작 0.0 메가헤르츠 뭐 원작 웹툰이 있다그는데 어.. 그 웹툰 저도 같은 힘,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봤냥요 어.. 어.. 제가 이제 호러영화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게다 호러영화네 그러고 보니까 어. 0 0메가헤르츠라고 웹툰 원작이 있는데 그걸 뭐 영화를 했대요 음. 되게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저거 저번에 이제 그거 뭐였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같아어 재작년에 이제 2년전이네요 벌써 <웃음> 2년전? 2년전 맞나? 아닌가? 작년인가? 기억이 안나 작년인가? <웃음> 아니 이거 일을 하고 이게 개봉 어 날짜를 이거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게 막 머리에서 이제 혼란이 오네? 내가 작년에 본 영화인지 재작년에 본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있잖아 곡성이 아니고 그 뭐였지? 그페가에 가가지고 그 애들이 그 유튜버들이 그 유력 나오나 찍어가지고 그뭐다 어, 뒤지는 거. <웃음> 어, 그거, 제목을 인용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무섭다! 하면서 이제, 어, 요편을 봤더니, 어, 역시, 남자라 그런지 그 시각적인 그 부분에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고 보러 갈것 같아. 음. 별로 관심 없었는데, 보통 관심 없었던 영화들이, 어, 되게 재밌더라고 어. 보통 호러영화는 관람 포인트가 두개가 있죠 어.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은 시각적 연출이 아니면 시각 말고도 청각적 연출 그냥 연출에 모든걸 쏟아부은 영화가 있고 저예산이니까 어. 아니면 내용이 이제 되게 치밀하고 뭐 반전이 있거나 복선을 회수하고 뭐 떡밥 던지면은 떡밥도 잘 풀어헤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보통은 전자가 좋죠. 어, 전자가 기본적으로 세밀하면서 어, 연출도 놓치지를 않아. 어, 근데 대신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연출만 노리다 보니까 내용에 빵꾸, 삥꾸 빵꾸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그 보는 그 입장으로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대차기 까버리죠. 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아무튼 메가 헤르츠도 뭐 비슷한 구성입니다 어뭐페가이 가서 애들이 그뭐 촬영하던가 뭐 촬영을 안하는지 한지 관심이 없는데 어 거기서 귀신 만나가지고 어다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겠지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5월 30일 5월 30일에 개, 개봉하는군요 어 기생충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어 줄거리는 얼핏 보니까 이제 송강호 나오고 송강호 아저씨 가족들이 이제 어떤 부잣집에 어... 서로 신분을 속이고 <웃음> 서로 한 가족인데 신분을 속이고 부잣집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빈대 먹는 거야 한마디로 어... 빈대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 그 교사로 이제 들어가는 애도 속이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 뭐 별거 아닌 그런 건데 이제 되게 어디 유명한 사람이냥어 위장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개인 강사 그 그런 걸로 들어가서 어돈 받고 뭐 그런 건데 그중에 이제 생기는 해프닝을 다래고 있다. 아이 말이야 이런 영화는. 그리고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어 이거는 스피노프 작이래요 어, 속팬이 아니야 맨인 블랙 볼을 붙인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지만은 어 이제 크리스 앰스랑 테사 톰슨이 나오는데 어 토르의 유명한 이제 크리스 앰스 토르 짱느랑어 발키리로 역할을 했던 테사 톰슨이 같이 이제 파트너로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스핀오프작입니다. 어스피오프 어, 공식 시리즈작 어, 작품이 아니고 공식 시리즈였으면 윌스미스, 윌러 윌스미스가 나왔었겠죠. 어 근데 이게 이제 윌스미스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얘기 얘기하겠지어 이것도 뭐스피오프가 아니고 이제 후속작으로 치겠지. 음뭐 이거 뭐, 줄거리 얘기해줘야 되나? 어,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게 알고보니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외계인들이랑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네. 1, 2, 3편 다 그런 내용이었죠? <웃음> 그리고 6월 5일. 엑스맨 거, 아니야, 엑스맨 아니, 거산사라 다. 엑스맨 다크피닉스. 이거는 보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엑스맨 엑스맨 다크 피닉스 엑스맨 시리즈 리부트 작이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이거 이후에 이제 마블 스튜디오로 어 모든 엑스맨 그 판권이 이미 폭스사에 있던 게그 디즈니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폭스사의 다양한 이제 판권들이 디즈니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이걸 끝으로 잘 끝내야되는데 음. 이거 끝나고 나서는 뭐 더이상 얘네들이 안만들어도 된다는 그 걱정거리가 이제 떨어졌다는 어 그게 참 좋은거 같애 어. DC는 요즘에 아쿠맨이랑 뭐냐 어, 그 평은 망했는데 그 소사이즈 스쿼드도 사실 흥이긴 행 했지. 그지 같은 거. DC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개짓거리를 안 해가지고 약간 좀 모자르긴 해. 어. 유치한 거를 좀 커버를 쳐야 되는데 아주 많이 유치합니다. DC 영화가. 그거 빼고는 이제 걱정이 이제 덜어졌는데 얘는 또 몰라. 거한 이제 똥을 남기고 이제 퇴장을 할지 아니면 은 이제 잘 마무리 짓고 퇴장을 할지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러 갈지 아직 모르겠어 그냥 TV에서 볼지 음. 하고 그 6월 5일 이후에는 쭉 없다가 또 뭔가 볼게 있긴 할것 같은데 어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윅 3가 6월 26일에 개봉을 합니다 6월 26일 <웃음> 너무 너무 길어 아직 5월 중순인데. 한 달하고도 10일을 더, 40일이 있어야 이제 조닉3를 볼 수가 있는 게요. <웃음> 조닉 챕터3가 6월 26일에 개봉을 합니다. 음, 이것들을 이제 보러 가고 싶은데 조닉3 같은 경우에는 뭐 줄거리가 필요가 없죠? 어, 제가 줄거리를 얘기하는 동안 조닉은 어, 벌써 3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수로 따지면 1,2,3,4,5,6,7 야 일곱 개나 보러가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6,7개의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정말 영화 매니아 아닙니까? 어 게임도 좋아하지만 영화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된다? 게임 리뷰를 해야되고 영화 리뷰를 해야된다 어? 리뷰를 해야돼 너는 에뭐야 너는 이 흐름에 편승을 해야돼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거죠? 어 이거는 요즘에는 게임 연재를 하면 안돼 게임 클립을 떠야 되고 리뷰를 해야 돼어 그리고 자질구레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재밌었다 어 어떤 게 관람 포인트에 있고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것만 알려주면 돼어막내 피셜 남발할 필요가 없어 난내 피셜 나도 보는 입장으로서는 그건 정말 싫거든요 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뇌피셜 하는 거. 어, 재미있는 게 있어. 어, 듣는 입장으로서는. 어, 그게 사실 먹혀줘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을 난 봤단 말이야. 나도 보통 뇌피셜 싫어하거든요. 그건 안 하는 게 좋고, 음. 나, 아, 어,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건 나는 안할 거야. 뇌피셜 음. 하지 말자. 아무튼 이거를, 이거 다 보면 이게, 이게, 어 이거 리뷰를 일주일마다 해야된다는건데 브라이트번이 16일 개봉이죠 오늘 개봉이란 말이야 오늘 개봉하고 7일이 있으면은 7,3 6 그러면은 브라이트번 브라이트번이 개봉을 해요 거기서 또 7일이 지나잖아? 그영점0메가헤 z 츠 5월 29일날 개봉을 해그럼 다음날 기승충이 5월 30일 개봉을 한단 말이죠? 야 이거 이.. 리뷰를 하려면은 만약에 내가 리뷰를 한다 치면은 이거 몇 개를 이제 건너뛰어야 된다는건데 야...이거 영화리뷰어들은 이거 뭘 정할까? 분명히 0 0메가헤르츠는 여기서 아마 뺄거예요 영화리뷰어들 이거 보본사람들 별로 없거든? 어... 이거 관객수가 어... 100만...은 넘길거 같긴 한데 아직 여름이 아니잖아 많이 더울 때는 아니야 더워질 때긴 한데 낮에 많이 덥긴 하죠 아, 이거는 아닐 거 같고 기생충 이제 많이들 볼 거란 말이야 어, 기생충은 많이들 볼 거고 맨인 블랙도 이제 오락 영화다 보니까 만약에 팬이 아니라면은 기존 시리즈의 팬이 아니라면 보곤, 보거나 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엑스맨 이거는 다들 볼 거고 조닉3도 다들 볼 거야 이거는 어, 워낙에 1, 2편은 잘 뽑힌 영화라서 그러면 일단은 사실 이거 리뷰도 제가 불가능한게 제가 <웃음> 밤에 일하죠 어. 그래서 낮에 보려고 쳐도 서스페리아가 보니까 밤 24시 24시 개봉 어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웃음> 오늘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 12시 개봉으로 한단 말이야 낮에 개봉.. 어.. 낮에 스크린이 있으면은 내가 낮에 보러 가서 뭐..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를 해줄텐데 이건 안돼..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를 그만 쓰고 아 어, 그.. 배드 드림 코마 선엔딩 뭔가를 마저 올리고요 어밥 먹고 저.. 리뷰나 한번 만져봐야겠어요 디보션 리뷰나 한번 만져봐야겠어. 안 만지면 뭐, 놀고 있겠지. 응. 여러분들도 오늘, 어, 하루, 건강히 보내시고요. 어. 벌써 목요일이네. 아. 시간 정말 빨리 간다. 5월이라니. 내가 분명히, 6월, 언제 오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 짓고 있었는데 벌써 5월 중순이야. 아무튼 여기까지. 안녕 뿅.